60초 물생활 상식 물생활에 꼭 필요한 꿀템들은 뭐가 있을까? 물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물고기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 비타민? 그렇지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이 물생활에는 사실 꼭 필요하지 자 그렇다면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? 박테리아제와 염소제거제 그리고 백탁제거제가 있지 박테리아제는 어항 속에 서식하는 이로운 세균들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염소제거제는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 백탁제거제는 미세 부유물을 흡착해서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하게 보이게 해주지. 물고기의 면역력을 왜 올려줘야 할까? 사람이나 물고기나 모든 질병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찾아와. 물 속에는 항상 나쁜 세균들이 넘쳐나지만 물고기의 면역력이 좋을 때는 건드리지 못하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해. 면역력은 깨끗한 물과 좋은 먹이 그리고 건강한 유산균으로 지켜줄 수 있어. 마지막으로 비타민이 왜 필요할까? 비타민이 있어야 물고기들의 비늘이나 관상새우들의 껍질이 빛도 나 하고 면역력도 올라가 그럼 상황에 따라 꾸준히 쓰면 좋겠지? 우리 한번 써보자